월든 디스커드의 오프닝 인트로 산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드렁크랜즈 인트로 램프를 준비해봤는데 소품을 많이 썼죠 이번에. 컵도 쓰고 테이블도 쓰고 쇼파도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소품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되게 멋있게 잘 나온 것 같고 좋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렌즈도 켰어요. 잘하세 이럴 때만 수 있는 거라서이게야아 여러분. 아, 깃, 깃, 깃, 깃. 깃. 이상제가 제가. 제가제형스인제가 오늘 한 번만 더보게요제이 하나, 둘, 셋. 한번 더요. 하나, 둘, 셋. 다들 귀 채워서 안 돼? 네. 아니. 귀엽고. <웃음> 한번 더. 아, 오웬이야? 네, 오웬. OAN. 오웬이면 하지. 야, 꼭통아해저 네. 오웬이어도 안 해요. 아 야, 이게 남궁해 이게 남 <웃음> 이거 이제 흉공의 왕, 홍궁의 왕. 하나, 둘, 셋. 네, 오늘 산호 마쳤는데요. 본방날 뵙겠습니다. 지금 골든 디스크 본방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드 카펫 의상이고요. 산 다행히 이번에는 산홍을 다 해놔가지고 레드 카펫 의상만 지금 입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되게 피트되는 거 입고 하는데 아 이제 네, 뭔가 좋네요. 한껏 멋을 부이는 이사원. 근데 저희가 올블랙 이런 걸 많이 안 해봐가지고 뭔가 되게 클래식하면서도 제일 멋있는 착장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웃음> 엔지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아, 전 되게 좋아요. 엔지분들 왜 샀어요? 진짜 뚫은 거예요, 여기. 엄청 아팠어요. 여기 안에 뚫었어요. 근데. 눈동자 좀 노래졌어요. 그죠? 그리게이 아, 흰물이 있어요. <웃음> <웃음> 이제 힘드신 일 있으신가 봐요. <웃음> <웃음> 머리 진짜 기시다 뺐요 아, 나도 이렇게길어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개. 아, 진짜 아, 단정하게해 드렸어요. 네. 오 근데 진짜 괜찮으셨는데가나못이스주 가장 게속 빨리 들어가. <웃음> 아, 너여기찍 <저기> 다시 <웃음> 찍으면 안 돼. <웃음> 아 여기 포토존이구나 여기요 하나, <웃음> 하나 둘네 됐어요 여기 여기 한번아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 진짜 <웃음> 크다 <웃음> 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잘풀것 같아 오늘 약간 좀 대학생들이 그냥 좀 파티에 가는 그런 느낌이것 같아요. 대학생이잖아. 대학생이잖아. 스물 한 살. 어른이에요, 이제. 이제 이런 거 입어도 어울리더라고. 그니까 오늘 레즈... 이제 레진주? 낯설지 아요 우리. 너는 왜 낯설지, 넌? 저는 안, 18살. 나 낯설... 작년보다 많이 컸어 키는 저보다 커아 그... 선우 찍는 걸 지켜보자. 아, 제가 베이킹 찍어드릴게요, 선우 찍는 걸. 뭐요? 네, 송지. 다시 돌아온 후니콘보인데요. 네? 아, 아, 니콤보고아 후니콤보야? 니콤보님라는 채널이 있어요아네 오늘의 그... 비주얼컨셉 오늘 비주얼이야네 응. 오늘 컨셉 없어요 그냥? 없어요? 네아 계속... 오늘 신호등 컨셉이야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네요, 재미가 없네요. 네. 바이바이, 안녕 네, 엔진 여러분 대상 감사드리고요. 까지 n f p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하세요. 아, 네. 많이 하세요. 우리 네. n f p 작년에 이어서 골든디스크에서 상을 수상하게 하였습니다. 네, 작년에는 실행상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무려 본상을 받게 되었어요. 근 엔진 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고 유진분들을 빨리 이런 큰 무대가 준비가 있으니까 기대하고 계셨어요. 빨리 최고조 모습 보시죠. 네 엔진형분들 본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패키지 앨범이 무장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상받을 만큼 열심히 해서 이번 패키지 앨범을 만족시켜줄수 있는 엔진형들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연도 정말 건강한 한해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엔진였습니다 새우 마요너 새우 마이 새우